방입니다. 방법방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갖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초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법방. 야 정말 이렇게까지 짚을 수 있을까 자랑해 주시고요. 이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에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훨씬 깊은 레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옥스윙 아카데미에서요.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어 있습니까? 저은 페어웨이에서 잘 치는 방법. 자 우리가 요즘에 장마철입니다. 그리고 꼭 장마철이 아니어도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페어웨이가 젖어 있으면 야 여기에서 우리가 뭐 엄청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마어마한 포크레인 샷도 하죠. 막푹팠더니막쭉 들어가가지고 뻑날라가가지고공원 앞에 떼르르. 나는 채는 잔뜩 지능 묻어가지고 이런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거 안 하려고 훅 쳤다가 클럽이 슝슝슝슝뻑날라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니 뭐 클럽 날아가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뒷땅 치는 건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이 연습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령 지금은 이제 여기 판판한 이거는 이제 젖지 않은 거. 이제 이걸 젖은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러프를. 그런데 우리 꾼들은요 양잔디건. 무슨 뭐 우리 조선잔디라고 한국형 잔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어 그런 잔디건 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어? 평소에 이 지면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공만 딱딱 떠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을 할수 있는 그런 범위는 예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공을 떠낼 수 있는 그냥 공만 딱딱 쳐낼 수 있는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도 그냥 딱 공만 쳐낼 수 있는 이러한 연습, 이러한 게 아예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방법방이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초보왕도 얘기해요. 또 옥스윙 아카데미에서도 얘기해요. 전부 긁어치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긁어치기라는 건 뭐냐면, 진짜 긁으란 얘기가 아니라 바닥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하고 거기쓱슥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닥을 많이 건들면 저항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빡 하면, 그러면 힘이 굉장히 세겠죠. 힘 손실도 있고 하면 거리에 대한 손실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럼 바닥을 안 건들면 되지 했더니 공이 딱 붙어 있으니까 바닥을 안건드리면 공을 옆구리를 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을 히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바닥을 너무 찍으려고 하지 말고 바닥과 싹싹 스치는 소통을 해서 힘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잘 치는 골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골프채가 주는 정보, 작대기가 주는 정보, 지면의 깊이는 어느 정도다라는 그런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공을 걷어낼 수 있는 게 아예 세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어웨이가 젖으면 요즘 비만이 오면 은그뭐비올때 치는 경우도 있지만 비온 다음 날도 축축하거든요. 그리고 뭐물 많이 준 다음에 축축해요. 그런 데서 막푹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퍽철퍽 하면서 얼마나 공도 날아가지도 않고 힘든 경험을 한 적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에는 이걸 써야 됩니다가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의 골프는 긁어 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프로치 뭐 제가 56도를 쓰지만, 보통 할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역시 나는 이거 비 오는 날 죽어요. 비 오는 날 어프로치 할때꽝 박으면 그냥 제가 뻑 박혀가지고 이게 서버리는 수도 있어. 최근에도 뭐 인스타그램 보니까 어떤 꼬맹이가 이게딱 쳤는데 골프채가 이렇게 서는 거 누가 올렸던데. 그런 것처럼 항상 공은 있지만 아 이 지금 골프채가 나한테 이 정도의 깊이를 알려줬어 나는 이걸 갖다가 스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스쳐서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해서 막빡 찍어가지고 이런 게 골프가 아니라 최대한 섬세하게 얘를 갖다가 공만 딱딱 떠낼 수 있는, 공만 딱딱 떠낼 수 있는, 그렇다고 깊으면 젖은 페어에 박혀버려요. 만약에 얕으면 탑볼 나요. 옆구리 탁쳐 가지고 날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완전 뒷땅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도 항상 바닥을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 정도 높이구나. 그래서 공을 탁탁 떠낼 수 있는 이런 연습을 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골프를 절대로 잘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뭐 젖은 스웨어에서잘 치는 방법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모든 샷이 지면에 의존하지 않고 또 공을 살짝 들어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공만 싹싹 슥슥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버는 떠 있지만 떠서 그 높이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면과 최저점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꼭 기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골프 잘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 프 못하냐? 세게 치려고. 세게 치는 건 골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면을 스칠 수 있는 상태에서 세게 치는 건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세게 치면 손목 풀어지죠. 뒤땅 나죠. 탑볼 나죠. 땡겨지죠. 밀리죠. 모든 미스가 다 나요. 왜 무슨, 이럴 때는 왜 그런 건가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세게 쳐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세게 치면 갓까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니까. 아셨죠? 항상 긁어 치기로 해서 잔디가 있으면 잔디를 싹싹 걷어내는 연습. 그게 몸에 뱃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하셔야 돼요. 골프 그만둔다. 그날까지. 아셨죠? 꼭 하셔야 됩니다. 방부모이였습니다